아니야 <웃음> 아이사. 안니다안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빵을 쳐가지고 오늘 복수전 하러 왔는데 대성은 만석이라고 클럽시 피싱 사장님께서 해랑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클럽시 피싱의 그 다른 선사는 어떤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팔러왔습니다 오늘 보령 기준으로 물때를 보면 두물입니다 두물치고는 유속이 좀 있는 날입니다 수온이 문제인데 수온이 어제 그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뚝뚝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선장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신데 부담스럽지 않게 재밌게 이렇게 놀다 가겠습니다 릴은 국내 최저가 릴 네트릭음 튜닝이 돼있어서 타이라바, 방따 이런거에 진짜? 로드는 모차르트 베르디 타코 오늘은 채비를 키우라 응. 스트레이트욱 4고 이게 30% 괜찮을까? 아 이거 3 5분에물때를 보니까 두물인데도 유속이 좀 있어요 아침에 베이직하게 핑크로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욱에 끼우기는 좀 안좋은데 일단 끼워놓으면 숏바이트 나라도 그대로 있으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약간 게으른 저 같은 녀석이 쓸만하죠 웜을 밑으로 긁으면서 쭉아좀 일찍 뺐네요 참웜안 예쁘게 꼈다 어예 고맙습니다 야참 예, 사무장님 오늘 승선하셨는데 사무장님께서 유튜브오세요 수봉이님은 원래 혜랑호 사무장님이셨어요? 원래 혜량호 하다가 어. Oh. 려고 <웃음> 두시간 왔습니다. 2시간 이야 네 지금 딱중대 시간이라 물이 좀 많이 안 갑니다 일단은 좀 뒤로 끌고 있으니까 네 그거 좀감해주세요 다시 줄 늘리시면 안됩니다 일단은 조금 뒤로 끌면서 가보겠습니다 해랑호에 사무장님되시는데 수봉언니 그 낚시 채널이신데 네? <웃음> 인사해도 돼요? 예예예 <웃음> 예, 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웃음> <웃음> <웃음> 수봉언니, 수봉언니 낚시 채널 저 유튜버십니다 사무장님이신데 <웃음> 선장님이 꿈이시래요 한이 형님 오전에 몇수 후다닥 하고 마음 편히 <웃음> <웃음> 아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님 이제 끝들물 일쯤 됐는데 <웃음> 어 대성호네? 대성호도 왔어 자 오늘 수원 낮줄것 같아가지고 단차를 좀 내렸는데 좀 하다가 있다가 썰물되면 단차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뭐 5천왕 샤크우의대성호에 뭐 나오셨네 여기 나오나봐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다몰리시지 이야... 끊겼다가 안 끊겼다 그러네 또 실시간 끊으면 나오겠지? 어제 비 바람으로 뻘물인가요? 예, 물이 두물 답진 않습니다. 웜 올라오는 거 보니까 표층에서 한 2미터 그 정도쯤 돼야지 보입니다. 물어 물어 하나 나왔네요. 역사장님 히트 광어인가 어 광어는 광어요 <목소리가> <강하네요>.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추도 바꿨고 원줄도 0 8인데 엄청 얇은데 왜 날릴까? 이야 숨쉴 틈도 없이 털렸어 <웃음> 저채비좀 다시 할게요. 아, 핑크가 먹으니까 이거, 이걸로 거이 재미본 적이 없는데, 커팅돼서 꼬리 액션이 좋은 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단차가 너무 낮은가 봐. 조금만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나? 대충 60 정도 됩니다. 유투님 반가워요. 구천사님, 달봉님 기운이 없으시네. 아니, 아니, 목소리가 지난주 목이 쉬고 일주일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집중도 상탑니다 어? 두 마리 짜나왔어 저건 사짜되겠다 웜을 못봤어 아... 나도 땅때리는 손맛 보고싶다 아 웜이... 이상한 두가다 웜이야? 어후... 40% 아이거 캐스팅하기도 힘드네 릴라 캐스팅 안하셔도 될 듯한 데 보기도 안 나오는데 멘탈까지 나가시네 야! <웃음> 생각대로 K님 안녕하세요 뭐요 지금 들어왔는데 화면이 빙빙 돌아 어찌된 기어 잡았나요? <웃음> 예 바다만 잡고 있습니다 오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야 아이고. 신호 안 잡히네 자 잔, 잠깐 아, 껐다가 오후쯤에 오후 점심 먹고 뭐 지역을 살펴보고 그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면방대 <웃음> 무슨 섬이에요 여기가? 어, 여기요 예. 분시도 앞에 어디요? 분시도 앞에 분 분시도? 와. 히트? 빠졌나 보다. 울럭가 태우러 울럭가 태우러. 아니, 아니, 드래그제가울어우가우어우어가 태우러. 울어가 태우러. 울가어러울가러가태우가러어가가 오 애공이네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웃음> 자한수 했어요 이야 요거면방 되려나? 방생 같은데? 네, 저 팔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못 무는 거예요 네그 뭐야 먹다 말수 밖에 없는거죠. 입이 짧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올라오다가 이제 그몸메 <웃음> 중간 정도 물고 올라오다가 <웃음> 이제 아니아니아 사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너무 빨리 치셔가지고 <웃음> 그런 경우가 <웃음> 있습니다 네참 애매하네요 네, 네. 그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애들 끝까지 먹을 수 있게끔 네이 녀석은 그러니까 먹였어 올라와서 떨어진 것만 두마인데 그게 뭐 광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한일 어, 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서 반템 모 정도 늦게 좀 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 스트레이트 훅을 믿고 조금 찢어지긴 했는데 한번 다시 늦추고 있긴 있어 이트 이트 자 슬슬 나와요. 어 놀래미네. 이야. <웃음> 실시간을 끄니까 한 마리 잡네 이거 자 찢어진 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또몇개 없네 이제 두개남았네 단차는 50 빠졌어 달렸었는데 이야와 <웃음> 감각 좋으시네 오! 오야 박어요 박어 방어. 오 크다! 뭘까? 광어다 광 광어. 오 광호에요 아 근데 크진 않네 사짜에요 사짜 광호가 실시간을 싫어하나봐 딱 면방 하나 했어요 왜 끄고 하셨어요? 점심때 보려고 했는데 안 끄셔서 영상기계에 빠뜨리시지 뭐 비는거야? <웃음> 저기 수신이 너무 불량했어요. 안 잡히다가, 한 칸, 두 칸, 막 이러고 또안 잡히다가 해가지고. 자, 저쪽으로 붙이시면 어차피 끝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끌을게요 내일 아무래도, 어, 힘들겠어요, 태양권? 아닐 것 같은데? 내일 비 오면 힘드시겠지만, 비안 오면 오히려 내일 무작위 쏟아들일 것같은데 자, 3 가까이 붙이시면 이거 안테나 또 떨어질 텐데 사이좋아 우리도 이트야 중간사장님 오 저쪽에 두 마리나왔어 우당탕 타이밍 오나요? 야세 마리나왔어 우리도 저도 한 마리 왔어요. 광어에요. 저는 광어야요 우와, 막 나와. <웃음> 예. 이건 광어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유, 별말씀을요. 별말씀을요. 저, 아니, 제, 제, 뜰게요, 뜰게요, 예. 야, 이, 이건 딱방인 것 같은데? <웃음> 35 될까요, 이거? <웃음> 네. 아 웬만하면 돼요. 예, 웬만하면 되죠? <웃음> 어. <웃음> 받아줘. 자자. 나 나는 안요아올 거예요, 분명히. 대 선장이. 예예. 가만히 갖고 전화왔어요. 야 된다. 어, <웃음> <오>, 조심하세요. <웃음> 아, 저저원 맞습니다. 아, 저도 많으니까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훌륭해, 훌륭 자, 두 마리. 아직 포인트안지났어요 야, 사이 좋다. 5 5금우자 되겠는데? 우리, 우리, 우리, 탕리탕하네리 우리, 우 괜찮아 이고다 한가운데, 쭉올라오네요 그래도 오 쪼오, 쪼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흘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가 항에서 그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뭐 출발해도 뭐 6시 반 정도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야 어, 마지막으로 한번 흘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웃음> 꼬이자꼬이자 자조류에서저 수직 방향으로 딱 대주셨죠 자보세요게요자 엄청 빨리 가시네자 <웃음> 왔어! 왔다, 세 마리. <웃음> 여,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웃음> 그, 급하니까 안 보여. <웃음> 아직 멀었어요, 아직. 큰 놈은 아닌 것 같아. 드래그 너무 풀었나? 아, 우리 수봉이님. 아니야. 아이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나이 소리가 아주 경쾌하던데? 아니, 이게 원줄이좀 얇아가지고, 대략 조였다가는 다 터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몸 갈아 끼고, 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조금 찢어지긴 했는데, 찢어진 걸로도 액션이 나와.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겠습니다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 <웃음> 전부 다 마지막이야. 한 마리 더 잡게 해줄래나? 근데 항상 바다는 조금 부족하게 아니면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만큼만 딱 주시는 것 같더라고. 자, 부조 세번 올렸죠? 예, 뭐, 포인트 포인트별로 좀더 찾아보면 몇 마리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도 지금 뭐 2시간 반 이상을 걸리는 거리라 뭐 거의 뭐 7시 면번 심의하고 또 들어가면 7시 넘을 것 같습니다. <웃음> 뭐제 뭐 욕심일 수도 있어서 이게 오늘 보도들 많으셨고요. 아, 그래서 그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나아주셔서 다행이네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 자, 오늘 담당한 클럽시피싱. 해랑어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4시쯤 된것 같은데, 입항시간이 2시간 반이라서 6시 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저도 마치야될것 같습니다.